형규이한테 자리를 게겨줬네요 a i d 비슷 h i 무슨 핸 was p l a n n i 요 g to h a v 지예 name. How's it? How's i 요어 끝날 때까지. 예. 예. 네, 네. 뭐, 거 문제, 네. 나 방탄. 오케인도 아니고 이제 방금 때지 바람이 이쪽으 너무 많이 불때는에도를 놓아야 됐니다바람 너무 많이 불어. 습니다 휴면은바람이 아, 탄다. 제가 오늘 이런데, 오늘은 휴오늘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휴먼. 실험실에 오면기내요 치즈 맛가오만 거. 가네네네라네뭐다도 나이. 뭐 너무 아요 갑자기 이가 누르실 필요 없이 하시면 돼요. 네네. 오우, 또 오쪽이다. 우측. 영을 좀 드라이버가 우측으로 많이도 가네. 열려서. 어. 아. 괜찮네. 134. 145만원. 우와. 바람. 와, 무슨데도 가격이 나당히 크네. 뭔데? 1 3 5가 네. 내가 얼 많이 남았네. 아야 이거면 반대사십사 아니 뭐한 명이 늦든도다 들어가는 거아 거리보고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대형한테 <웃음> 아. 위로 넣으십시오 그냥 <웃음> 다리가. 그러니까. Fairway. 음, 어. 말씨 시야 되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아. 장도 장훈 지시 그냥 허선 좀 있어. 껴드릴 텐. r e 얘 <목소리도> 헤치레기 모르겠네. 아. 요소에 약간 인데인데아우 벙크다. 내가 먹 아, 차라리 재충전을 나을 다시.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준비. 니까 오늘 또어계속해 주네. 아힘내란다 어. 힘내다 아! 어. 힘내 깨지는 아, 이지이리치다 <웃음> oh <my God. 웃음> oh, <웃음> oh, <웃음> 보기만 하시면 상인 아, 되시 d 요네 뭐야, <웃음> 게 아, 되게. 아, 되게. 아, 되게. 아, 되게. 아, 아, 되게. 아, 되게. 아, 되게. 아, 되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닌데. 아, 또잘 됐다. 살짝 이렇게 됐어. 그거 예쁘게 삭거든 방면도 예뻐. 야, 그것도 냉기차 보이지 기 올라오는 니서 자, 자, 자. 지않마이크 한마디 투 옆에서 뭐 이렇게 슬로비디오 <웃음> 찍는가치본거 같은데? 딱 맞는 거? 그 어. 있잖아! 비로 위에 있는데 는데 풀밑으로 싹 지나갔어, 응. 공 그대로 고아맞잖아어그 다시 있잖아! 스웨그는 <웃음> 아, 타예요 만약에 만약그런데뭐풀 그래, 깎아 거 아니에요? <웃음> 타뭐나 어, 풀 깎아 어드레스 들어가면 타다 아, 얘도 뭐다. 어, 근뭐 어떻게 시키야 Ready. ready. ready.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니짜 아, 진짜. 아, 진저 아, 진짜. 아, 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안됐어 야, 파세0 이제 드림이 예? 이제 보이지 접 찍어 주고. 뭘까? 설마 내 소리가. 왜? <웃음> 다다아다인 <이거>. <웃음> 아, 곳이네? 아, 내시라아니실 <웃음> 오른쪽. 오른쪽 시 <웃음> <고구르네>. 아. 이거 무 네. 이르또 안 하시겠어. 아, 아요 이르또 안 하시겠어. 이아 아, 나 나이 수 아이 아, 나만나. 안 나. 아이 나. 제 지키는데. 말씀하세 안전한데 벙커. 대야 승이웨이 지금 로퍼스가 앞 승기 60%예요. 이장이어떻이게 형이하리물하신다무리하십니다형하무리하십니다형하 물이 하십니다이하님이하 내가 1미터밖에차안물 형. 하이 하시미, 이 백승일 매니저 그 샤프트 그그정영성 매니저가 남부산에 임대장비기 뽑아 그 잖아요볼 맞아가지고 드라이브 쳤는데 볼 맞아가지고 깨는 자 어, 깨는 거. 그어게 했는데? 그 샤프트 샀지 AS 가안 되니까 볼이 돼가지고 샤프트 샀공지고 우드 야 돼. 그 드라이브에서 우드로 바꿔놓고 치래. 왜? 드라이브 평균 스피어에그다 포함된다. 드라이브 넣고 네. 치면 네 그래 알겠다 상관없지 뭐 어차피 드라이브 평균 <목소리> 비글이 1 6 0도로 찍혀 네. 있던데잡어차피데뭐 그래 아이고. 골로 160 이상 치면 된다 아... 그 아프레드 텍스이니 어... <웃음> <웃음> <내 보도 좋네. 웃음> <웃음> 아, 아, 어. 네. 네. 저... 어? 아, 네. 네. 나 네. 거 네. 아, 네. 아, 고 아, 네. 아, 네. 거 아, 네. 아, 네. 아, 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니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이 하우, 하우, 하어디우어우 하우, 어요하무 하우, 하우, 하우, 하우, 하우, 우이우 하우, 하우, 하우, 죄나 <목소리> <목소리> 그래 다 죄송합니다. 고다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죄송합니다. 내펜스다 아무 집다 아니 대면도 있지 일일 응. 마시는 거 보고 양산인데 아 나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양 ready. 아 이게 예, 전부 물이네 어? 아, 우리 바다에만 봐 <웃음> 어? 까 어, 보여주시지 그냥. 바다에 봐주면 저 한번 소리 나나? 런 <웃음> 위에서만 비추고 밑에만 비싸줄 거 같은데? <웃음> 아남만은 전혀 상관없네 아 이봐요. 비로프안나무까지 맞아. 또 내가. 어. 붙이네. 빨리 라고 렛잇. 렛잇. 렛잇. 렛 고갈리! 원래 다섯 명이 치면 많이 좀 루저하다 그래서 먼저 지치는 사람이 치는 거야 <웃음> 어? 사지십사방쳤잖아요코킹이요어잖아요 그래도 배달, 그 코킹을 어, 했다고요? 어, 코킹 했는데? 지라고뭐 코킹. 방샷은 그렇지만 어때요? 프로치는 손목 쓰 공으로공으로 또. <웃음> 어, 그러니까. 더, 더, 더, 더, 지이기고꼭 무슨 뭐 혼자 그 거래 측정기 꽂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건데 이건 빼면 안 맞아. 제게 기름장도 아니까. 내가 그래. 저필드갈 때도 서 고쳐 오고. <웃음> 부족같은건가? 이저아 <웃음> 맞네 그거 말고 레이저 측정기 차면 되겠다 은 에이밍기 에이밍기 측정 <웃음> 네? 레이저 작 레이저 측정기 보고있은아니 필드 근데안 빠져 나 레이저 어쩌겠는데. 지금 관관 절차 한번 시키나. 예. 그걸 가서 나고있데 레이저 측정기. 그그거 체라 붙이는 아, 아, 아, 너무 약한 그런 건못 써. 더더 가면. 아 근데 치겠네 아5년보5년8 뭐 응? 네. 어. 보기 되죠? 아니 해8리겠나5년나 보니까 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5년, 8 우시왜이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예ょよいしょ이いしょ이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이よいしょよいし가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いしょよ <우리집사> <웃음> <웃음> <응>. <웃음> <hum> 저는 판때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모르 그래서 요는 패드를 살짝 여거나 잡거그렇 이제 상실했 <웃음> 어, 어. 아 마지막 야, 니야 마지막 나내하야일 네. 보자. 열타니까. 어. 어. 아, 내리막 심해. 상황 상호, 상황이 이 등이다. 어아이제이 네. 내가 핸들을 생겼었잖아. 어. 내가 이 의는 18월이 중요하지 이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 이거지 이거 아. 이거지 해자들아 죽댕기네 죽댕기네 말말 우리 뭐참 ш 아, 와 함께 해주은다 dedi.. s u b 이스 나만 뒤저아야왼그 앞에ô l 는 그러지 있는 이터니는이메이아 실수 smell 이저�가 쟤제아로들어 쟤들어. 쟤들어. 쟤들어. 더들어쟤어어쟤어들어 안 쓰임만 아까 안 쓰임만 해도 배고ش 좀나갔는데아 고지 땅이다아 고지 잘쳤네 비땅이좋네아아아아아아아아 이불로 치라고치는듯러그도못이가에 <웃음> <목소리> 아, 이렇게 아유, 어 이렇게 먹고. 요 이렇게 먹고. 오, 요고 이렇게 먹고. 오, 이렇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오, 이렇 이래, 짜 이래, 이래, 이래, 데왜 이래, 이래, 이이 이래, 이이는데이 이래, 이이세리이 이래가, 이래가 해저도뒤 똑같은데 왔네. 봐라. 한타도 직원 똑같은데 왔잖아. 아. 그러게 아. 그, 그, 그, 리는6 5밖에안나는데 어, 감사합니다. 그, 그, 추리 남아있어, 어. 응. 앞에 얼굴 한번 찍고 와있어 해저드 티가 어딘가 보고 치야지 준비, <목소리> 파란 <목소리> 세리온 똑같다니까. 그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러면 나는 상을 치는 거 보고 치면 되네. <웃음> 아, 아, <웃음> 아, 아, 좀 있어. 똑같아, 똑같아. 이제 이러면 이러면다 똑같아. 똑같아졌어. 똑같아졌어. 니는 폰이고, 폰도 할수 있나? 뭐 폰은 가능하다. 이 t u 뭐이네아 바로 거주는 장미 장면이, 장면이 수있 어? 식이 똑같은 데시아 왔네6 2는 넣고 나는 못 어. 넣고 아, 네, 아프지 않다. 지금, <웃음> 아프지 <데> 않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있는지지이 그래서 내가 메이인 차이나라고 얘기했잖아. <웃음> 와, 그럼 픽스지 형님 집에 하나 있겠네. 포트 하나 더. 왜장칠 때는 안 가져오는 포트 하나 있겠네. 픽스지 정품이 전차이나야 <웃음> 저거, 저거, 저거 만드는 게 아니고, 저거 커버하고 무대 차제는 전부 다 차이나더라. 오또차이나는데 <웃음> 진짜? 형님 <PSG. 웃음> 거 차이나 돼. 정품인데 딱 보면은 차이나야 네. 중국에서 안만드는게 없네 안만드는 것도 아니고 도대자 하자니까 차이나 차이나 벽돌도 다, 벽돌 도장하같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어 차이나 인도네시아 메이드 베트남 바이더스나 베트남 다 OAM지 뭐. 와. 우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x x. 너무 앞으로 땡겼다. 아. 봐라. 또 쳤으면 멘탈 붕다야 <웃음> 너무 뭐, 앞에 땡겨 놓고 싶다 야 너무 앞에 땡겨 놓고 싶어 이거게잘안 돼.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놓은 공농 위치가 딱정이 아, 요고마워요 유튜브 <웃음> <웃음> 도둑이 딱 3매더 설마 2.75 동이 2.75 수비찌아다 계산이 있는거네 너무 외봤네 풀아르로 디비면 거기 있어 네, 라 센서가 딱커트라인 2.7 약간 좀 빼야지 치즈니까 2로한한지는잘뭐잘 <웃음> <웃음> 어 이렇게 세난다어슛 댔네요. 대단은네와이 차이나네. 내가 오비야나 있다 이거. 지로님상한테 세달렸는데. 그래. 상아왜 이렇게 하까 지금 바줄 나? 끼고. 공시. 땡그라믄 계속 계시된다 십칠 십팔 똑바로 이시 똑바로 차리고 있네. 보자. 대석이랑 공탄해. 공탄데 내가 한타 줬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공사라고. 아니 내가 위 내가 이보다 순위로는 내가 위로. 내가 한타 줬잖아. 나고 18이고, 니가 17이고, 동타지. 아, 동타인데, 만약 1회 응. 끝나면 내가 이기고 니가 지는 게 되잖아. 아, 동타는? 어, 동타는. 아, 내가 한타를 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중요한 거는 동행입니다, 지금. 오비야, 나 있다. 모르지 야 내가 더나 어? 미안하니까. 아, 사나다가 어